네, 저는 내일 네, 갈랜다. 안녕, 동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촬영하는 오늘도 오전까지 비가 내렸는데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전방과 후방 상황을 파악하기가 조금 불편해집니다. 이럴 때 후방 카메라는 후진 주차 시 후방의 상황을 운전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치이지만 비라도 내리게 되면 렌즈에 물이 맺혀 카메라로 뒤쪽의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고 조심한다고 하지만 주변에 차를 긁거나 부딪히는 경우가 생겨 재구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에도 안전하게 후진할 수 있는 후방 카메라에 물이 묻지 않게 하는 재미있는 꿀팁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지금 보는 것처럼 주차장에서 차 뒤를 지나가는 행인을 보지 못하고 행인을 치거나 상가 거리에서 천천히 후진을 하다가 노인을 치는 등 이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전체 교통사고 중 주차사고가 30%인데 그중 후진 사고가 절반이 넘는다고 하니까 꽤 높은 편이지. 후방 충돌 사고의 경우는 대체로 충돌을 인지하기가 좀 어렵고 또잘 보이지 않아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편이라고 해. 그나마 조금 편한 것이 후방 카메라인데 비가 오는 날엔 카메라 렌즈에 빗물이 묻어 간섭이 생겨 있으나 마아이고 도움이 되질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가 내릴 때 카메라 렌즈에 빗물이 묻지 않도록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만들어 효과를 볼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줄게. 대부분 차들이 트렁크 쪽에 이렇게 카메라가 붙어있지만 비가 오는 날엔 거의 모든 차들의 카메라가 빗물이 흘러서 카메라 렌즈에 물기가 맺히게 되는데 여기 이 차의 카메라 렌즈는 전혀 게 없지 내가 카메라 위쪽에서 물을 한번 흘려 볼게 어때 렌즈에 물이 묻질 않지 여기 카메라 렌즈의 주변에 뭐가 붙어 있는데 내가 이거 한번 떼어내 볼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렌즈의 위쪽과 좌우 측면을 가려줘서 물이 묻지 않도록 해주는 빗물 보호 커버인데 효과가 상당히 좋아 이걸 뗀 상태로 물을 흘려 볼까 렌즈에 물이 흘러 맺히지 이 빗물 보호 커버는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바로 가르쳐 줄게 온라인으로 적은 양의 구매가 가능한데 두께 3mm의 아스테이지를 준비하고 내 차의 카메라 렌즈의 폭과 깊이를 자로 재고 가로잰 것보다 폭 사이즈는 10mm 깊이 사이즈보다는 5mm 정도 여유를 주고 칼로 재단해 준비해 놓고 재단한 것을 좌우를 5mm씩 상단은 8mm 정도를 남기고 잘라내고 상단의 뾰족한 모서리를 잘라 다듬고 ㄷ자 형태로 만들어 준비하고 좌우 가리개 부분은 재단해 놓은 깊이 사이즈보다 10mm 작게 하고 폭은 15mm 정도로 해서 재단한 뒤 뾰족한 모서리를 잘라 다듬어 주고 재단한 좌우 가리개를 디귿자 모양의 양쪽에 접착제로 붙여주고 완성한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면 끝나는 거야 이제 붙여야 하는데 붙일 때는 앞쪽 부분이 차체보다 2 내지 3mm 정도 앞쪽으로 돌출되도록 붙이면 되는 거야 물을 다시 한번 흘려볼게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비가 오는 날 후진 또는 주차를 할 때마다 많이 불편하셨죠? 손쉽게 또 재미삼아 만들어보시고 비 오는 날좀더 편한 운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고할된다 수고했어. 동튜비요.